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타로 카운슬러 레드송입니다. 2019년 5월에 한 달도 끝이 나고 어 6월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날씨도 후덥지근하게 정말 많이 더워짐이 좀 느껴집니다. 2019년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섯 번째 레드타로의 컨텐츠는요. 2019년 6월 나의 금전운과 건강운을 주제로 타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은 이 골든 타로 덱을 써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건강 운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덱을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은 2019년 6월에 나의 금전운과 건강 운세는? 이라는 질문이 될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보기 전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번호순대로 간단간단하게 잘라가지고 올려봐 달라는 요청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 들어가는 이 필수 시청 영상과 1번부터 4번까지의 영상을 따로따로 잘라서 제가 한번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이 방송들이 더 편했다 라고 하신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올릴 예정인데요. 시청 후에 괜찮으셨는지 댓글로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타로 영상을 보시고 나셔서 본인이 선택했던 카드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우울해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절대 없습니다. 미래는 본인이 마음 먹고 행동하기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대1 맞춤, 그러니까 개인 타로로 상담하는 것보다 정확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시청해 주실 땐 흥미와 재미, 그런 가뿐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한개콕 짚어 선택해 주시고 카드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면 해당되는 번호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만나요. 고고고!